How a r 오늘의 볼 게임 아만다팀 어드벤처 이 게임 몇달 전에 굉장히 핫했었던 건데 새로운 업데이트가 등장했다고 을 해요 근데 이거 저는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 이 TV 화면만 거의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 어 뭐야 이방 무서워 오. 괴물이 된그 아만다의 모습인가? Don't do anything she says. 이거에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다? 뭔가 여기 뭐 이스터에그라든지 뭐 메, 비밀 메시지 같은 게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요 비디오 테이프를 형상한 누군가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이거는? 테이프들 안에 뭔가 있어! 오케이 요 에피소드 1 비디오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Hi! I'm Amanda. And I'm b u l l I'm Ullry 아만다와 l Do you like apples? 오늘 첫플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I'm allergic to apples That's okay 오저 일단 살을 좋아한다고 대답은 해놨거든요 But we don't even know where the store is uh. Do you know where the store is? 가게가 어딘지 아냐고? 이게 가게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가게 같이 생겼는데 이건 집이고 Yeah that's right 그렇지. Let's go We're at the store It sure looks crowded 아, 아, look, 슈퍼마켓 o o 로 Can you s 이라 apple? 애플이라고 애플... Good job! 코르츠. Now we can make apple pie! Oh, you tell me, I'm going to eat it! 합니다 어째? 눈 상태가 영 아닌데? 어 에피소드 2 편이 생겼네. 어... 기묘하다, 기묘. 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우리가 갑자기. Hi e 가 방해하러 왔어요. t o 리가 저한테 뭔가 말할 게 있었나 본데. 어? 뭐뭐뭐뭐뭐뭐 뭐, 뭐, 하라고 그랬죠? 어? Hello, 정육점 안에 들어왔어요 에? 에에? 어어 울리가 계속 저한테 이거 뭐메시지를 보내주는데요? 눈치를 계속 주네 뭐 고기를 입력하라는건가? 미트 아이 right. 어, 가게 무서워 자,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썰어서 줍니다. 오, 예예 예. 아마도 표정이 바뀌었어! 우래 쳐다보는데? 야, 아니야, 스 뭐. 헐! 어? 그 고기는! 램! 양이었어! 어, 그리고 뭐가 생겼는데? Always to watching? 올웨이 이거 원래 S였는데 2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어? 0 0과 2이 e? 뭐..뭐.. 비밀..뭐.. 저건가? 오케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웃음> 자 아까는 고기라고 입력했는데 사실 저 고기의 정체는 <웃음> 우리 기운 울리였던 거잖아? 그러면 아까 위에 써져있던 메시지대로 램을 한번 입력해봅시다 Can you tell the e a t man what we need?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데? Tell him what 아, 어, 어, 뭐, 화내, 화내. 화. 화내지 마. 뭐지? 음? 어, 강, 강제, 어, 야, 이, 뭐야, 이거 강제로 고기라고 써지는데? That's right. 어! 어, 뭐, 새로운 테이프가 하나 생겼다. 이거 에피소드 몇이야, 이거는? 엄마 아만다! 우리 울리 어떻게 했어 이건 뭐뭐예요 에피소..아닌데.. 아만다? 어 그러네 아만다네 글자수 가 딱. 다시 한번 아만다 어뭐이스타이그 어? 같은 거야 정육점 모습 나왔고 한번더 어어! 이번엔 그냥 자동으로 울리라고 써서요 울리야! 이거는, 어, 그, 이거, 그, 구글어스데 어? 어디 구글이어스가 있는 표시인가? 20, 어? 아, 이게 뭐 히든 메시지뭐 그런 건가 보네요. 20. 0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어, 20. 2. 어, 어, 탭 하나 더 생겼다. You're right. The treasure map said the woods. Let's go. 우리 살아 있었네. We're g e t t i n close to the treasure now. Aren't you excited, w o o l y 아, 우리가 잔뜩 뛰어있나 지금 사? Oh, yeah, right. 지금 약 um,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Yeah, but we still don't know where the treasure is uh buried. Our friend the GPS said that X marks the spot. Can you see where the X is? 뭘 선택하라는 거죠, 이거? 아무거나 먼저 불러. X m a r k the spot. 아 X. There it is. Treasure awaits. Looks like the spot. But how are we supposed to get at it under all the dirt? 여기 누가 봐도 오면 안될 그런 장소 같은데. What? I brought tools to help us with our adventure. I brought a crowbar, a rope, and a shovel. We already used the crowbar for the door. We used the rope for. Oh, oh, oh, oh. And now we only have the 여기 밭줄은 well, 모양이 좀 이상해. 이거 어따 쓰는 건데? 아 여기가 뭐 보물 상자가 나오는 그런 장소인가? 합을 입력해 봅시다. The shovel, you're right. 그렇지. Now we can dig this up before someone. Okay, that's enough. 어? No, I, I can't 우리가... let you do this anymore. 이제 화나고 나이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칠 거야. 나 간다. you take the tape out now and destroy them What? burn them whatever just get rid of these other tapes do you hear me you can't let anyone else watch a n y o n no no, no! no! no! no! no! no! no! 찍고 있는 사람또누 대. 어, 이 고인 이거는테이프의문람테이프또 발견을 했고 어? 뭔데? 모두력하라요고 가솔린 아닌데 몰라요 아 이거 태우려는 거구나 지금 테이프 아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대충 한번 넣어볼게요 그대로 하면 돼 파이어 음. 음. 어, 근데 점점 소리가 이상했죠? 불 붙여! 어? 워치? <웃음> 지켜보고 있어? 잘 봐. 어? 비디오 안 태우고 그대로 가져가네요? 어디 가는 거야? Hello? Yeah. Hey. Um, yeah. No, I found it. Yeah, I found the place. It was just, uh, it was just off the highway. Yeah, not too far. 아기뭐 uh, 경찰한테 um, 여기 있다고 얘기 하나 보네 Yeah, no, t h 자기 자기 데려다달라고? w h 뭐라고 써져 있는데? 글씨가 아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uh, 안 보인다. No, I don't think so. Who Who w o d be following me? no nobody, nobody was there. 테이프 있고. Um, 저 상자 yeah, 같은 데 no, 써져 있는 테이 두. the t 두낫 뉴스 뭐 사용하지 yeah, 아 두낫 no 워치 um, <웃음> 보지 말라. l i it, it s getting late. 여기 uh, 보지 마그 소리 같은데. I'm really uh, I got work tomorrow. so I'll, uh, I'll call you when I get back o m 어뭐 튀어나올 것 같아. cool okay h a v 어? 아 3이 생겼네요 또 그러면 결국에는 히든 메시지가2023아야유또 타이프 또 하나 있었네 에피소드 3자너이 자식 울리 잡아먹었지 아 이거 아만다의 집인가요? 아 여기 다 거기네 그 구글어스에서 표시됐던 그 장소 맞는 것 같은데요 누 어? 누구세요?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오! 오! 아! 아! 마다 결국에 그이렇 괴물이 돼가지고 끝나나 보군요. 오. 야 이거 대박이네. 자 그러면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2023인가 그 있었잖아요. 2023요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 어 뭐야? 오 추스... 나너 같았다. 그냥 재미로만 생각했어. 근데 그 양의 말을 우리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위험하지 않대요. 모든 상황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녀는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마. 아, 세이 헬로, 안녕하세요? 아 이거 2023년에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온다는 예고인가 보네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만다 한번 플레이 해봤고 되게 심플하지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2023년까지 참아요 제가 직접 아만다한테몇 물어볼게요 어어어 만다아 이쪽으로 와봐 내가 할 말이 많아 너한테 진짜 물어볼게 많거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